How are you? 네, 이 안에 치즈버거가 있습니다. 한번 잘 찾아보시죠. 이 안에요? 괜찮네. o k t h a n k you. a h yeah. yeah, thank you. 하지않나요 여기죠 여기죠 한번 본격적으로 주문을 해볼까요? 아니요 <웃음> 치즈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조명이 예쁘다 치즈! 어? <웃음> 좀 제대로 된 브이로그 같지 않나요? 항상 잡중, 부담, 부담. 맛있겠다. 맛있지 음. 양도 아주 광탄. 好 이걸 왜 보여 드리지?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은 따뜻한 거 맛있다 얇은 감자튀김 좋아하세요? 굵은거 좋아하세요? 어디 같은 거? 다 좋아해요 대신 막한 감자튀김 좋아해좀 얇은 거같 얇은 거는 들고한 3, 4개씩 먹리을때한 거에요. 요게는. 로마 미술관은 음. 촬영이 안 돼서 음. 재밌게 음. 보고 이제 서미점 마음대로 보러 가는 강릴에 들릴 때들리고 좀 ч 만 к 촬영 c k 아야 a Oh, thank you. 망대입니다 아주 인스타에서 핫한 데인데요. 2021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오게 되었어요. 설렙니다. 온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는 곳이데요 그래서 아주 뷰도 좋고 색삭감으로도 아주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. 건지고 오겠습니다. 무섭진 않으신가요? 전혀요. 근데 뭐, 91층? 91층 껌이죠. 우리 왜 가장자리인 거예요? 아니 가장자리는 <웃음> 센터예요. 저기 영국에다가 우와 오 잘했죠?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<웃음> 검이 전망대 왔습니다. 너무 너무 대박이에요. 너무 잘 만든 곳인 것 같아요.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Thank <sighs> you. 이거 진짜 어디서 했었는데? 언제 그러니까. 했지? 뭐, 안녕하세요. 방금 자고 일어난 박지우입니다. 아아 아. 뉴욕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거 먹고 되게 추웠어요 어제 그래서 숙소 와서 기절하고 또 어김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공항으로 가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어요 뉴욕에서의 시간들이 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도 하고 뉴욕 전경을 다 보고 정말 좋은 기간 동안 다본것 같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한국 가서 또 열심히 해야죠 팀보그 3호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브이로그도 정말 산만하고 건질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, 열심히 했습니다. 음, 짐 싸고 준비하고 공연 갈때 킬게요. 뉴욕 최고,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팀보그. 안녕.